네, 안녕하세요. 어, 어떤 갤러리를 잠깐 들려 봤는데 어떤 분이 이런 육면체 같은 거 뼈대만 뼈대 만드는 만 거를 불린을 여러 번 쓰지 않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그런 질문이 올라왔어요. 어, 뭐 비슷하게 이제 뭐그 커브 곡선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그 모디파이어에서 그 와이어 프레임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예쁘게는 안 되죠. 그래서 저는 좀 불린을 쓰긴 쓰는데 간단한 방법으로 불린을 쓰는 걸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큐브를 하나 만들고요. 자, 이 큐브보다 어 i f 트 d 를 해서 작은 큐브를 하나 만들어요. 이렇게요. 그 다음에 겉에 있는 건 잠깐 안 보이게 하고요. 얘를 편집모드에서 그 익스트루드를 시킬 건데 여섯면으로 각각 익스트루드가 되게 시킬 거예요 그럴때는 페이스에서 인디비주얼, 인디비주얼, <웃음> 인디비주얼 페이스라는 게 있거든요 익스트루드 인디비주얼 페이스 예 그걸 눌러주시고 이렇게 익스트루드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모드로 빠져나가고 Alt에 위치하면은 그렇죠? 오리지널 큐브가 보이고 이제 익스트루드된 큐브가 보이고요. 얘 얘하고 얘를 불투를 써 가지고 디퍼런스 시키면 돼요. 어플라이하고 네. 그러면 끝나죠 한 방이. <웃음> 예, 감사합니다.